우리 새첫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한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02,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31절 9장 31절 다같이 봉독합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더 소리 좀더 내어서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새 우리 사랑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주님의 큰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로 서로 한 보면서 새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새 인사를 우리 새로 한번더한번참 좋겠다 싶습니다. 예,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어, 교회를 다니시지요 예. 어, 제가 교회를 다니지만 은 교회가 뭔지 잘 모르고 다니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가 분명히 어떤 곳인가 아, 제가 신년 첫 주일부터 이 교회된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승패,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어, 교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주제를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나면 여러분 신앙도 좋아지고 성공하고 잘못된 뭐 교회가 있을 수 없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교회를 만나면 우리 신앙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회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교회에 대한 고민을 아마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뭐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한번 좀 질문을 조금 서로 좀 하면 좋겠다 그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교회를 보는 제 마음은 딱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첫째는 교회는 참 좋은 곳이다. 그것이 제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중요한 한 축입니다. 교회란 참으로 좋은 곳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만큼 좋은 데가 있을까? 교회 공동체만큼 좋은 데는 이사상에 없다. 내 평생 교회만큼 좋은 곳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평생 사는 목사가 된 거거든요. 교회가 싫다면 왜 목사가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차치해 놓고라도 교회가 너무 좋기 때문에 교회 평생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는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가 성겼고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 목회했던 교회가 참 좋은 곳이었다 아, 건강한 교회였고 든든한 교회였다 그동안에 교회는 나의 꿈의 산실이 되어주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만난 고마운 분들의 지지와 격려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다. 이것은 나에게 변함없는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교회와 관련해서 또한 가지 생각은, 교회가 이처럼 좋은 곳이지만, 또한 병들기 쉽고 변질되기 쉬운 공동체가 또한 교회다.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앞부분 교회 사랑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 제 신학 동기생 모임인 이 복실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복음과 실천이라는 모임이. 우리 신학 다닐 때부터 한 20여 명 동기생이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교제하고 있어요. SNS로 날마다 뭐 톡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대부분 목회들 참 잘하세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에, 그런데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 20명 우리 어, 그 모임 우리 동기생 중에서 한 3, 4명은 참 목회의 힘듦을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목회하다가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나눠지고 갑자기 임지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어, 참또 오랫동안 교회 안에 분쟁으로 인해서 마음의 힘듦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는 우리 또목회 우리 동기생들이 신학 동기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동기생들을 제가 잘 알죠. 신학 다닐 때부터 지냈으니까 참 착한 분들이시고, 재능과 또그 어 신앙이 어 정말 저보다 훨씬 더 나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 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신학 다닐 때 "야, 저분은 먹기 잘할 거다. 대단하게 할 거다." 그렇게 또 생각을 했는데. 막상 목회 일선에서 굉장히 힘듦을 많이 경험하는 우리 동기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야 나는 하나님이 참 교회 잘 만나는 복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에 언제나 감사곤 합니다. 그런데 제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동기 목사님들만 그렇겠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교회 다툼과 분쟁 소식들은.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나 스스로 슬럼프가 와요 근데그 슬럼프가 때로는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그 두려움은 급기야 목회에 대한 회의 목회에 대한 의심의 생각이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아, 내가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목회하는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보니까 조금만 교회 안에 뭐 일들이 생기니까 또한 대만 지나가니까 아, 다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야 정말 나도 정말 소용없는 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들이 간혹 내 안에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스스로 회의에 빠지게 되면 갑자기 교회가 무서워집니다 나는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교회만큼 무서운 곳이 없다 성도들이 무서워져요 참 이렇게 온순해 보이고 착하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언제 누가 야수로 돌변할지는 모르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시험 만나면 우선 사람이 무섭게 변하더라고 뭐, 우리에게는 그런 예들이 없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새빨간 거짓말로 모함을 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또 그것을 또 확인하고, 확대 재생산하고, 여러분, 이 카카오톡 같은 거 있잖아요. SNS 같은 거. 아참 좋은 교재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사탄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끊임없이 문제를 전달하고, 또 그런 것 생각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저는 코로나 한 2년을 겪으면서 목회에 대한 회의가 최고조로 사실 올라가 있는 것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한 당신의 백성을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니 하시죠 우지저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어떤 때는 또 야단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게 간섭하시는 말씀, 마음들이 있어요 그건 뭔가요 김 목사 왜 자꾸 상상하고 있냐 더군다나 내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그거 옳은 일 아니야 넌네할 일만 잘해라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회의와 교회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참그 소리는 제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내자. 힘내자. 그래,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 그런 목회를 하고 내가 목회하는 가운데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 다 내려놓고 그거 내게 맡겨진 일에 그저 내게, 일에, 내게 맡겨진 일에 그냥 최선을 다 그리고는 제가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패스을 다해서 울타리 역할을 하면 되겠구나 아멘, 예. 하나님 힘주십시오 종에게 계속 간섭하여 주옵소서라고 예. 기도하고 있어요 예.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고 했을 때 사실 주보의 단임 목사 이름은 김수곤이지만 여러분 우리 새날교회 단임은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교회가 뭐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이 좋아서 훌륭해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고 주목하면 부실하게 거지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심으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도 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참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여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 읽으실 때 느낌이 어땠어요? 느낌 말씀 보세요 좀 낯설지 않으세요 저 말씀이? 이, 오늘날 교회 모습과 이렇게 견주어 보면 아, 저 말씀이 굉장히 낯선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요즘은 교회가 든든히 서 가기보다 교회가 흔들린 교회가 많잖아요. 그리고 수가 더 많아지기보다 줄어드는 교회들을 더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이 굉장히 낯설게 여겨집니다. 저 말씀은 그냥 2000년 전에 초대교회나 해당되는 말씀이야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교회는 당연히 이러해야 돼.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런 교회가 될 꿈을 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날 교회가 이처럼 이 말씀처럼 되기를 소원하고 선포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초대 교회 당시 교회는 꾸준한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행하여라는 구절이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교회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 의미에서 당시 교회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진행형 교회다 진행형 교회. 진행, 진행한다 이 진행한다, 성령의 위로를 진행한다 헬라단어가 포류 오메네이란다는데 앞으로 가다, 걷다, 나아가다 멈춤 없이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진행형 교회구나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고 했을 때 나무교회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니까 교회가 진행해 간다는 라 말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신앙생활이 어떤 형이 되어야 되느냐 멈춤형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는 형이 아니라 어떤 형? 진행형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런데 문제는 멈추거나 물러갈 때가 많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처음 제 신앙생활 하게 되면 막 진리를 접하고, 막 기쁨이 충만하죠. 그런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삶이 경건해지고 성숙해지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신앙이 멈춤 없이 전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 신앙이 외식적인 신앙이 돼요. 굳어져요.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신앙이 떨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성숙해지고 진행형이 되고 또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으면 굳어진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신앙인 이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종교주의, 종교의 영, 그리고 종교화되어 가는 거 계속해서 깨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응. 절대 우리는 제자리 그럼 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주십시오. 고인물은 썩잖아요. 날마다 차고 넘쳐야 합니다. 진행형이 돼야 됩니다. 한번다 같이 따라합시다. 싸우자. 저항하자. 한번 더요. 싸우자. 저항하자. 우리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자신의 신앙, 하나님 대한 열정, 진행형인가 아니면 멈춰져 있는가? 멈춰있다기보다는 태보하지는 않았는가? 뒤로 물러가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자기 진단부터 솔직히 하고 우리 새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사도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여기서 싸운다는 말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 요인, 사람과 싸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는 말은 부담 아니 부지런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싸우는 영성이에요 뭔가 싸우느냐 내 안에 있는 게으름과 나태와 안주와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는 항상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올 수 있, 있, 있습니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떤 부분과 싸우는 건데 게으름, 나태, 무기력함, 안주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신앙은 살아내미에요 살아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태도가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는 싸워야 된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로 말씀과 기도로 있는 곳에서 저항하고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싸우는 영성이다 자기 자신의 그 내면에 있는 그런 것과 계속해서 부딪혀야 된요 여러분, 버티고 있고 방어만 하고 있으면 골문만 지키겠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골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냥 거기서 견디고 있으면 견뎌지지 아니요. 버티고 있으면 살아남겠지 아니요. 싸우셔야 합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저항하고 거꾸로 올라가야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싸우고자 결단하는 자. 싸우기로 마음 먹고 서항하기로 결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내가 싸우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제게 황경도 주시고 마음도 생각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 내가 싸우겠다고 결심하고 싸우리라 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신앙, 내 믿음을 잘 진단해서 내 신앙이 진행형인가? 잘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가자. 그래서 목사인 저부터도 내가 진행형이 아니면 우리 성도들 다 제가 뛰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요, 안 띕니다. 제가 뛰어야 성도님들 걷거든요. 제가 그러면 성도님들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아. 내가 앉아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누워 있는 것 같아. 제가 누워 있으면 성도님들 자는 것 같아. 내가 자버리면 성도들 다 죽는 것 같아.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돌아보니까 너무 어,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너무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 스스로 반성하면서 우리 2022년 상황과 상관없이 저부터 진행형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 안에 있는 안주, 게으름, 나태, 뭐, 목회 한 이만하면 뭐, 된거 아닌가. 뭐, 얼마 안 했으면 또 언퇴할 건데. 뭐 이런 생각, 이런 것들과 부단히 싸워요. 부단히. 처음 교회를 이렇게 부임해서 내가 목회를 맡은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처음 교인을 대하는 것처럼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정말 저는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싸울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게으름과 계속해서 싸우고 이것이 뭐냐 진행형 교인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 세날 성도님들 이 진행형 믿음, 성도님들이 될때 우리 교회는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남보고 뭐라 뭐라 말아 하지 마시고 내 자신부터 네. 점검하고 내 자신부터 그렇게 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새해 첫 신는 예배에 여러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멈춤 없이 진행하는 교회 멈춤 없이 진행하는 성도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평안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가 평안합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가 평안하여 덧붙여서가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니까 당시 교회는 실제로 전혀 평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여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뭔가?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는 평안하기는 커녕 핏박거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에 끌려가 협박을 당하죠. 갇히죠. 매맞죠. 스데반 집사는 도에맞자 순교하기도 했어요. 큰 핍박이 일어나 성도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져요. 당시 교회는 전혀 평안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아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구나. 우리는 평안하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이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적인 평안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평안 우리가 소유하고 간직해야 될 평안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가 컸었지만 그 문제를 이기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평안입니다 당시 성도들의 기도 내용 보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의 기도를 보세요. 많은 문제와 위협과 활란과 오개가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같으면 주여 우리의 이 위협함 우리의 이 정말 어려움을 주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이 위협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텐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위협함을 굽어보시없고 우리로 하여금 더 담대히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군난에 자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증거할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손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강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협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위협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위협 속에서 당하는 혼란 속에서 주님 우리를 강하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당시에 평안이었어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제가 그 1월달 2월달 이 공동체 기도 제목에도 코로나의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영권을 주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제목 달아나서 이게 우리가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송구영신의 비 때도 보았지만 코로나의 거친 밤바다 새해 수으로들기는 그냥 더큰 풍랑이 덮쳐올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어쩌면 견디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강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때 진정한 강자가 될 겁니다. 어, 우리가 이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어, 그, 어, 뭡니까, 취득할 수 있느냐. 바로 예배와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강한 돌파를 이루어낼 때, 아멘 믿습니까? 강력한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에 스며들게될줄을 저는 믿습니다. 환경이 두려울 때 여러분 쩔쩔 매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려고 애를 쓰세요. 두려움이 올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밀고 나가세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돌파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예배와 기도로. 돌파합시다. 돌파합시다. 다시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강한 돌파가 있을 지어다 그럴 때 우리 평안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새날교회가 진짜 평안해서, 예, 지금도 그런 평안의 은혜가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코로나 우리 뭐 확진자들 소식이 들려오고 뭐 이렇게 있지만 교회가 든든한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예. 잠시 몸짓 걸 수가 있지만 몸짓 한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근원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야 진짜 평안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영역이구나 힘이구나 그 평안을 기도와 예배로 돌파해 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 생각 하져야돼그 다음에 진정한 교회 두 번째 모습은 따라합시다 주를 경외함 오늘 3 1일에도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그런데요. 여러분 이 주를 경외한다는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살아계신 아버지시다. 그걸 인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성. 한번더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는, 의지하는 성도, 성도 공동체, 공동체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아빠는 왜? 라는 시가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자그 시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 다음에 읽어보실래요?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버지 부재를 상징하는 이 시거든요 참 씁쓸한 마음이 들죠 여러분 경우는 다르지만 이 아버지 무죄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영적인 상황도 이와 비슷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 저들은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 종교적 열심은 대단했지만 그 종교적 열심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관계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헌금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는영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이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니까 오늘날의 이 교회 현실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요즘 교회 오면 활동도 별로 없고 봉사도 별로 없기 때문에 맨날 눈에 보이는 게 단임 목사나 보이고 교육자나 보이고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보이고 찬양하는 찬양팀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 현실을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는 목사가 설교하고 눈에 보이는 장로가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찬양팀이 찬양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전부 인간들만의 잔치로 전락해버린 지는 아는지 하나님이 왜 계신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안 보이셔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상태 이거 교회 변절이거든요 변질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아무 불편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안 보이셔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건 성도의 변질이에요 이 교회 변질인 거예요 이 앞에 초등학생이 범한 우가 뭔가 하니까 그 아이는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는볼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 주는 엄마가 고맙고 먹을 것이 많은 냉장고가 참 고맙고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까지도 고맙다고 그러나 자기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사실 가능하도록 이런 아침 그 꼬맹이가 눈도 뜨기 전부터 회사로 달려나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수고하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철부지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저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 교육자들, 장로 근사들만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교회가 교회되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나요? 그건 병든 교회예요 병든 성도예요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게 뭐냐? 그 철없던 초등학생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새벽부터 나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쉬는구나 를 깨닫게 될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될때 철이 든거거든 영적으로 처리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볼줄 아는 철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보이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그 아버지가 의식이 안 되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함부로 못된 짓 하고 살잖아요 아버지 보여 보세요 아버지 느껴져보세요 못된 짓할수 있겠어요 예배를 비롯한 성도의 삶에 절대 소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진정한 능력자이심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삶은 상상도 못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자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공급자이신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요? 아버지가 안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부재신앙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되신 이게 분명해지면 여러분 교회 부흥의 방해꾼이 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겠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경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교회는 반드시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고 우리 성도들은 복을 받습니다 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철좀 듭시다 알렐루야 영적으로 철 들어야 돼요 보이는 것만 커져 단줄 알고 오늘 예배 가운데 보이는 건 맨날 단일 목사만 보이고 뭐 성도만 들 보이는 게 이게 단줄 알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시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영증 철점이 우리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는 아버지를 더 의식하자 더 의식하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가져갈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의 이 새해에 여러분 정말 고민이 되어야 돼 고민이 되어야 돼 그동안 코로나한2년 지나면서 이 관계가 많이 험거어졌어 아버지가 없는 것 같아. 예, 점검하고 아버지,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결심과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자 31절 말씀 한번 더 띄워드릴게요 한번 읽을까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지금 성령의 위로, 위로, 파라클레이토스 이 여기서 보혜사가 나온 거거든 성령님은 돕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절대로 혼자 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인생 계획은 이제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싶어.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리라. 성령님께 의지하고 살리라. 결단하는 것. 여러분 새해 가장 인생은 인생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리고 결단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셨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었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어 주세요. 믿어 주세요. 인도하심을 겨,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내가 어떤 사람을 좀 전도해볼까 그 생각이 들었던 적이 없었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한번 이상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생각이고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마음에 누구에게 전도하면 좋겠다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성령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내가 바르게 하면 살아야지 말씀대로 하면 살아봐야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없었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들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이고 성령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버렸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살론에가전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이렇게 가까이 타고 오셔서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뜻밖의 생각도 주시고 뜻밖의 내 마음에 어떤 움직임도 주시는데 그저 그것이 내 생각이냐 내가 뭔가 좀 똑똑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좀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진다고 한다면 우리 심령에 반드시 부응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 성대 여러분 오늘도 우연히 그 외에 남았다고 생각한 분이 있을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계속 이끄세요 그래서 예배해야지 예배해야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성령의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권능도 귀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 파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아이가 손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어린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보호자인 부모와 같이 있는 거거든. 그게 더 중요하지. 아이 조그만 꼬마에게 돈 많이 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얼마나 되든지 얼마나 많이 배웠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부터 주님이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집사님 우리 교인 교인이 아니에요 이런, 아는 교인이에요. 아, 전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해도 전화를 듣더니, 아니, 그분이 종합병원에 지금, 아, 큰 병원에 입원해서 수속을 밟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장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무슨, 뭐, 어떻게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됐나요? 아, 나 그냥 전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 것밖에 없다고. 그분이 병원에 수속을 받는 중에 이제 전화를 받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나는 안부 인사를 잠깐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기도해 주었어요. 아, 그랬더니 오늘 등록하시겠대. <웃음> 바로 등록하시겠대. 여러분 이 작은 생각 하나조차도 아, 내 생각이야. 그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 생각과 그 마음에 따라 인도를 받고 그리고 그 순종하고 나게 되면 야 성령님이 매 순간 매일 가운데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내 인생을 성령님 이끌어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고 성령님과 함께 말하고 함께 행동하고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주님께서 주님께 묻는 것, 성령님께 질문해 보는 것,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뭘 하기 원하십니까? 늘이 질문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면 좋겠어요. 자, 오병 2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주님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내가 이 많은 무리들을 내가 먹이겠다. 제자들을 통해서 먹이려라. 이게 주님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 더 늦기 전에 무리들을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 이들에게 이제 목걸이 줄 것도 없는데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생각이 이러니 먹을 것을 주어서 배부르게 해달라고 기도가 안 나온 거잖아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제 목회 계획은 계속 차질이 빚어져요 아, 이러다가는 진짜 목회가 되겠나 이러다가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나 하는 염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르시다는 것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더 좋은 길이다 왜? 네가 할수 없는 게별거 게 없으니, 없으니 잘 됐다 잘됐다 내가 할게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막 설쳐서 하면 주님이 옴짝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어떤 때는 내 생각이 기도할 때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할게 없어요 별로 예배 말고는 할게 없어요 성들님 보고 이런 사회에서 교회 오세요 라고도 말도 못하겠어요 이제 잘됐다 잘됐다 네가 할수 있는 게 없으니 내가 할수 있겠다 내가 할수 있겠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 꺾어져야 된다. 네 교회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내 교회를 세우려라. 내 교회. 내교회 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교인을 니게로 네 몰려고 하지 말아라. 교인들을 나에게로 인도해 가도. 나에게로 인도하라. 나에게로 인도하라. 내가 할 일이 없으니, 본질이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해, 오늘 이 정지기 명단에 임명, 뭐 숫자가, 뭐가, 명단이 많지만, 새별 할게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믿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막 올라야 되는데, 기도하러 나오세요. 교회 좀 나오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들의 심령에 직접 말씀해 주셔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어있해야 되겠다. 성령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감동해 주세요. 아싸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려고 하기보다 나를 의지하고 나의 영에 순종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답인 게 우리는 형편과 환경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주님은 못하실 일 없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환경이란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야, 주님의 이끄심 받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성령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다 같이 확신합시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산다면 우리 성도 각자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진행해 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도 코로나의 거친 파도가 우리를 그세계 위협하지만 우리 함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예배와 기도로 돌파해가면서 예배가 막 뜨거운 성령의 용광로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도, 이 새날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신령의 붕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믿음도 우리 교회도 제자리에 걸음하지 않고 진행하고 전진하게 하소서 예배와 기도로 말씀하 기도로 강한 영적 돌파를 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위에 두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 믿음도 우리 교회도 제자리에 걸음하지 않고 진행하게 하소서 전진하게 하소서 예배와 기도로 말씀하 기도로 강한 영적 돌파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